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하무동천 계곡 캠핑장 야영장을 가보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이 사금을 던지 하무동천 계곡 캠핑장 야영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로는 인천 광화군 사도맨 해안 남로에 2015년 5월에 캠핑장 개장 허가를 받아서 캠핑장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습니까아다 막아놨네 다 막아놨어 막아 이거 왜 이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돌렸었는데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계곡에 물도 하나도 없어 코로나로 사람도 없어 와하머 뭐든 저 계곡 야영장 캠핑장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사뭄이이 계곡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한때는 엄청난 인파가 여기에 쳤던 곳입니다. 살짝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계곡에 아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에 이 계곡의 바닥이 전부다 이 물이 고이지 않는 이 비력 그러니까 이 바위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고 다 흘러 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이 가뭄이 되면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 야영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강화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월에서 수도권에서 좀건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옛날에 이용했던 야영객들의 뭐 인파를 한번 보여드리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용하는데 원래 요금은 그냥 야영을 하면은 한 7,000원 당일입니다 그. 그리고 1박을 하게 되면은 13,000원 추가요금은 6,000원 정도 붙네요 네, 그리고 전기여행이 따로 있어요 전기야영은 1박에 18,000원 2박을 하면은 하면 26,000원 3박을 하면 물론 3만0 0 0원 되고요 아 주변에 한번 지금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 한 사람도 지금, 일단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입구 쪽에서 카메라를 잡아 봅니다. 가게는 오픈데 있어요, 상점은. 네 그런데 찾으시는 분들이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 다 이렇게 마리케이트로다 막아놨습니다. 이 한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렇게 계곡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사진을 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계곡에 물이 조금씩 흐르죠저기 보시면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야영을 하게 되면은 어른는한 2천 원 정도 추가 요금이 되었습니다. 예, 한때는 이렇게 분볐던이 하무동 철제곡 캠핑 야영장. 지금은 코로나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 최근에 비가 장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계곡에 물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코로나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캠핑장 언제 개장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쪽을 이용하실 분들 주시하시고 빨리 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동천 계곡 캠핑 야영장을 둘러봤습니다.